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니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산 레고 조립할 건데요. 가격은 5,000원이고 다이소 매장을 조립하는 영상을 찍어 볼까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열면은, 네. 만드 는준 서가 있 습니다. 해서 레고 블럭 조립하는 거 완성!